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인지저하, 학습장애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주로 경증자폐나 아스퍼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저하 현상이나 학습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이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굳이 얘기해서 안들드면 주의집중력 저하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집중력 저하곤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멍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멍때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중증자폐 애들한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제가 몰입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뇌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진행되면서 염증이 악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이야기 대상은 이런 중증 몰입장애가 아니라 두 번째 유형으로 경증자폐는 아스퍼거의 몰입장애인데 주로 집중력장애예요 특히나 과잉행동은 별로 없는데 조용한 ADHD 왕상을 보이는 애들한테는 1 0 0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뇌의 반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뇌가 반응을 탁탁 신경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제때 제때 속도 있게 못해주는 현상입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연구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여러가지 글들 중에 원인은 가장 잘 설명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뇌압의 저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압력이 저하된다는 라 거예요 압력이 저하가 되니까 뇌의 영양 공급이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뇌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구석구석까지 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응이 떨어지면서 멍하니 주변에 반응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의 뇌압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중증자편이두 가지 현상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언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경증자편 아스파 가 2번 유형만 있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가장 흔한 게 눈에 초점이 없이 풀린 눈을 하고 있으면서 멍하고 있어요. 눈맞춤은 해요. 눈맞춤을 하는데 눈빛이 풀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인지가 떨어지는 느낌. 뭔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멍하니 허공을 보니까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애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 중에는 이런 현상 은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 처음에 어느 정도 집중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멍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대화에 빠져들어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 할때 어떤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하던 생각을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특징은 반응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대화나 상호작용 중에 느리게 느리게 반응해요. 누구야 부르면 금방 네 이러고 대답야 하는데 네 한 템포 쉰다든지 두 템포 쉬어서 대답이 나온다든지 질문이 복잡해지면 세네 템포 넘어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다가 겨우 대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상호작용이 짧게는 되는데 길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표정이 없어져 버리면서 딴 세상으로 빠지는 현상들도 보이고요. 공부를 가르칠 때 학습장애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르칠 때그 순간 답을 하는데 희한하게 돌아서 갖고 다시 좀 있다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이렇 게. 그래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은 사회성도 고도로 발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지,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학습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손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의 반응력들을 높여내는 뇌 반응력들을 높여는뇌 면역치료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제가 하는 방법들은 미주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능력을 개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화능력을 개선시키고 나면 개사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을 스스로 늘려낼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집중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의 집중력조와 멍한 현상들은 뇌면역치료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뇌면역치료를 조금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가정 내 자가치료가 가능할 것이냐 니면 어렵지만 도움은 될수 있는 자가치료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요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자가치료법은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운동량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 말초신경부터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뇌의 압력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한 애들도요 아주 하드하게 하드하게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하루 종일 하루, 운동을 시키고 땀을 쭉 내면 애가 집중력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멍한 게 굉장히 줄고 학습능력이나 효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화시키면 점점 멍한 현상들을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운동. 우선 특수체육이 감통이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혈류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숨도 차고 땀도 낼수 있을 정도의 아이가 재미나게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부모님이 같이 생활 수있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다면 아이는 멍한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때 부모님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멍때리면로 빠진데 근데 외부 자극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아이는 거기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자 자극을 주면 아이가 집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화 중에 아이가 흐리멍텅하게 멍해진 현상이면 툭 치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다시 주의를 한기시키면 아이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반응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아이가 재밌어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특히나 신체적 자극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아이가 사람하고 상호작용했을때 텐션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해서 멍한 걸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멍하여서 이게 바보 같다는 라 생각만 하시지 말고 왜 대화 중에 집중을 못하냐고 혼내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의 감각상태를 려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주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아 재밌지 하면서 상호작용의 질들을 높여 나갈 때이 멍한 현상이 극복될 수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운동과 함께 자극성을 주는 상호작용을 유지해주면 어느 정도 멍한 현상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줄어들면서 점차 인지발달이나 학습능력의 제고를 갖다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경증의 자폐나 아스퍼거 내지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의 멍때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멍때림 현상을 극복해야만 인지능력이 학습능력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